에고 성질 이런데 에고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게 쉬울까요? 이니에지라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역량 강화가 쉬울까요? 에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역량 강화가 쉬울까요? 요게 도 쉽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도닦는게더 쉽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것보다 돋닦는 게 쉬운 이유입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나와서 자기의 성질에도 불구하고 너가 원하는 이상적 모습이 될수 있다고 부추기는데 잘안 되는 이유는 기본 성질, 성질하고 자기 역량이나 상황에 맞아야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상황,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성질에 맞단 말이에요. 인위해지는 인간의 본성에 맞아요. 이것도 본성이기 때문에 기본값이기 때문에 기본값에 맞게 바꿔가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에고대로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쉽듯이 조금만 멀겐자로 노력하면 육바라일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내 마음대로 내가 갑자기 누구한테 들은 말로 그게 좋다더라 그래야 돈 번다더라 해서 나를 거기다 맞추는 것보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쉽듯이 내 본성대로 육바람밀의 본성대로 사는 게 쉽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돌 닦는 거를 권하는 거예요. 돌을 닦다 보면 오히려 오히려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 본성에 맞으니까 오히려 내 에고의 잘못된 부분을 더 멋지게 바꿔가면서 성공에 이르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애고, 애초에 성공을 위해 에고를 닦는 것보다 보살이 되어버리시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에고의 역량 강화도 엄청 잘 됩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되고 나니까 중생을 위해서 자명한 건안할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명해가지고 내에고를 조금씩 에고의 습관을 바꿔가는 거는요. 이건 동기부여가 확실해요. 두 가지 이 본성에 어긋나지 않게 배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내 마음에 드는 에고의 모습을 내가 갖추겠다고 덤비시면은 다 작살나죠. 그래서 자기 개발서 써서 성공한 사람은 그게 자기 성격과 자기 역량과 상황에 맞아서 성공한 건데 나는 거기에 전혀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거둔 열매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결과물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나를, 나의 본성 다 무시하고 내 역량 무시하고 내 상황 무시하고 날 바꾸려고 덤빈다. 그럼 좌절감만 더 커지죠. 그래서 오히려 내 방식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남의 거랑 맞추다가 오히려 좌절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잘 되시는 분들은 성격에 맞고 역량에 맞고 상황에 맞는 거니까 자기 개발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 지금 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하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맞는 거예요. 혹시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욕심은 나는데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는 무리수를 두고 계신. 거실 수 있어요 물론 역량은 부족한 걸 키워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내가 힘들어도 역량이 키워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신 거고요 뭔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본인 성격과 역량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상황과 그렇죠